조심하세요. 단지 단독 전원주택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릇된 오해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을 다섯 가지를 꼽아봤고요. 또 그거에 맞게끔 팩트체크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 전원주택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아, 참고로 제가 싫어하는 재테크 개념으로서의 단독 전원주택 오해들은 빼놨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부잣집 전유물? 사람들에게 단독 전원주택에 산다고 하면 왠지 좀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품격이 높고 <웃음> 저처럼 어떤 뭐 특권계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나 단독 살아 하면? 호호호. 성공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물론 비싼 동네 비싼 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네 아파트 수준 아니 그거보다 더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그냥 임의로 아무 곳이나 한번 찍어 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이쪽 단독 전원은 부동산 매매 호가가 4에서 5억 원이네요. 하지만 비슷한 지역의 다른 아파트들은 어때요? 거기보다 조금 더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독 전원 주택에 산다고 좀 부자다. 좀 여유 있다? 전혀 아니죠 요즘 들어 더 통하지 않는 완전 오래된 해묵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 론리 나이트 글쎄요 여기 산다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좀 고립돼 있을 것 같고 평소에 좀 고독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아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김정은 교수 인터뷰 영상을 좀 봤는데요 아니 왜 하필 여수에 내려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왠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예술가로 이해해 줄것 같다 <웃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모르긴 해도 그만큼 일반인 분들 인식 속에는 단독 전원이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를 보시죠 리버 마켓이라는 건데요 보세요 딱 봐도 벌써부터 활력이 막 넘치죠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켓 그러니까 상품도 주고 팔고 소통을 하는 그런 사이트 그런 공간인데요 실제로도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뭐 여기까지 안 가봐도요 이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상당히 친해요 뭐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음식도 서로 나누고요 가끔 보면 진짜 어디 시골 읍내나 이런 장터 같다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 사는 데처럼 화목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예술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세 번째 단독 전원에 관한 오해 진짜 집사를 둬야 하나? 아, 그 정도야? 단독 전원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보다는 관리가 더 어렵다고 보통 생각들 하십니다. 아 근데 이거요, 맞습니다. <웃음> 진짜 개박스 단 저처럼 직접 노가다 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게 정 어려우면요. 조경업체를 사서 고용해서 이제 운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곳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관리인을 관리 업체죠 업체를 둬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원주택 같지가 않고 진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기도 하고요 아 물론 요게좀 있으시면 집사를 두셔도 좋겠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든다고 해서 단독 전원주택 유지 관리가 단점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힐링하고 보람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텃밭이나 원예 같은 거는 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찍어서 이렇게 힐링 그 이상을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난방비 폭탄. 그것도 매년 대체로 단독 전원하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열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향이 큰... 그래서 매년 부득이하게 난방비 폭탄을 두드려 맞는다 이런 오해들 참 많은데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케바케가 큰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일단 향이 좋지 않은 산 밑이나 강 그리고 바다 쪽은 확실히 아파트 옆 필지보다는 난방비가 세게 나오긴 합니다 또 LPG냐 도시가스냐 이런 난방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무척 크죠 자, 근데 의외로요 난방비가 무척 적게 나오는 곳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초부터 단열을 빡세게 한 패시브 하우스라던가 태양광 패널있죠 그거를 설치만 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자체가 효율이 좋은 곳이라서 수익성이 잘 나는 곳은 난방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이 샷이 있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무담이 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일단 훈훈하고요 거기 분들 표정이 좋습니다 아, 요거, 요거 적게 나온다고요 좌우지간 단독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방비 폭탄 아니고요 가장 케바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다섯 번째 큰 오해 자녀 교육은 망이다 망 확실히 이런 데 살면 주요 인프라들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이렇게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 초등학교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주변에 이제 학원 자잘한 거몇개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이렇게 유명하거나 또 동네 자체가 농어촌 특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웃음> 무시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독 전원에 살면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다.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 부부만 해도 교육 포커스를 학업보다는 인성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교통체증이나 공해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막 뛰어놀면서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부모의 몫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요컨대 자녀 교육에 관한 이런 확실한 자기 기준만 있다면 단독 전원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전원에 살면 부자다 유지 관리 빡세다 완전 하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다 자녀 교육 망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혹시 단독 전원주택에 관해서 좀 알고 싶다고요 그럼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유튜브 이렇게 <웃음> 결국 떠납니다 뭐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직접 살아본 사람 딱 열명만 만나보세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좋은 거는 소문 안 냅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지.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